뭐 길게, 네. 자.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나덟 여덟, 여덟, 어져 있는 여보 여덟, 여어 여덟, 여덟, 여자 여덟, 여덟, 여덟, 여 한다고 하셨죠?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봤을 때 이렇게 퍼져 있는 거랑 모여있는 거랑 뭐가 더괜찮은지라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난 근데 yeah. 이거 할 때가 뭔가 yeah. 같이 모여서 하는 느낌이 해, 그게 좀잘 보이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괜찮으면 이게 더 나으면 이런 거 같은데 yeah. 근데 저는 이게 누가 요아 이게 더 괜찮은가요? 누가 여기로 시작한 거 1, 2, 3, 4, 5, 4, 5, 5, 6, 7, 8 같이 한번 바퀴리로 들어 만에 컴백인데 2020년 새해를 여는 컴백이라 설레기도 하면서도 무엇보다 조금 긴장이 되네요 어, 이번 크로노 그래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수정하고 고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뭐더 신경 쓰는 부분이면 아무래도 후렴구 안무를 조금 더 이제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오늘도 이제 후렴구 안무 맞추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많이 많이 사주세요어 일단 승시경 같은 경우는 제스처에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자이 과감한 승시경의 그 제스처들을 조금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찬이 형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후렴구에 탑 끝까지 그 파트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네. 세준 형, 세준 형 같은 경우는 질티 네. 음. 다시 갖다 놨지. 세준이 형 같은 경우는 포효하는 장면이 좋나요? 세준이 같은 거도 이게 좋나요? 이제 아니면 이게 좋나요? 맞아요. 이이 부분 저 어분해 있을 수 없어. 네그그 파트가 굉장히 세준이 형이 좀와일드하게좀잘 표현해가지고 그다음에 한세 형은 래핑 어, 마지막으로 영찬이 형은 저희 보기의 시작은 이는그첫 어, 그 번째 버스 버전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정수빈 전차가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럼 안녕 저는 2절의 페어 안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3절의 턱 끝까지라는 노래 안무를 굉장히 좋아합니 크로노그래프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도 우리 건강하게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브이로그니까 현재 시각 안무 레슨 끝난 시간 새벽 1시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하이, <목소리도> 잘잘 해. 해. How d 운데 y 찍 u want? How 그 o u w a n o 그렇지 n o t o o 고 공개만 좀 신경 써 보세요. 자, 우리 한번만 되게 멋있었거든요 방금, 방금 너무 멋있었어 사진이 있잖아 아, 이거만좀 멋있게 딱 쳐서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엘리스 여러분들 딩, 딩, 딩, 딩, 딩. 이제는 활동 아, 중이다 그래? 많이 많이 본방사수해주시고 아, 네. 아주 멋있고 아주 밝고 되 에너지 넘치는 빅톤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화이팅 퇴근! 어? 그냥 제가 하던 소감했어요 스 y e 스 y e 바이바이 이